안녕하세요 니선드대우 광자라 하고 있는 에고방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음, 단톡방도 그렇고 요새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 결론적으로는 음, 누군가의 카피라도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본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려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죠 예전에는 이제 사진과를 나오고 광고 스튜디오에 꼭 들어가야지만 사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그랬어서 어그 전철을 밟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요새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예전이랑은 다르게 진입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음 근데 뭐 장비 좋은 거 가진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진을 찍는 건또 아니죠 어 자기 얘기를 남들한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할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닐까, 잘 찍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다 공감하진 않아요. 공감 공감 시킬 필요도 없고 누군가는 분명히 안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르게 뭐 나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선은 일단 좀 듣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일단 유명해져라 똥을 싸두고. 박수를 쳐준다고 그랬나? 실제 앤디 워홀이 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유명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집중을 하고 일거수일추적을 다 신경쓰게 되니까 근데 대신 그 인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뭐 정신병 같은 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평생 인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는 이제 단톡방에서 음 예전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받았던 중학생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본인은 사진 쪽만 파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어떤 길로든 갈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해야지 뭐 사진을 하다가 안 되더라도 머릿속에 우선 다른 지식들이 다 들어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사진 공부만 했다 그러면은 너무 또그외골수처럼 사진만 했다고 하면은 다른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서 사진이라는 거는 그냥 예술은 아닌 것 같고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실력이나 뭐 스타일 이런 것 보다는 마케팅도 굉장히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영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사진 찍고 보정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왜 지금 강절하고 있겠어요? 사진만 찍어갖고 나 혼자 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유명해지지도 않고 잘안 돼. 근데 쟤를 보니까 쟤는 뭐 사진도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엄청 잘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괜히 뭐 본인 탓이나 그 사람 욕을 하지, 욕을 하면서 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쟤는 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잘 나가나? 그걸 좀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남의 욕해 봐야 그냥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도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듣는다고 신경이나 쓰겠어요?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괜히 부러우니까 이제 막 괜히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냥 생각나는대로 하는 거라서 그냥 주절거리는 거예요 크게 의미는 두실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오늘은 폰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오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분이 저한테 이 이미지를 보내주시면서 뭐 글씨를 뭐 어떻게 이렇게 휘게 하느냐 아니면 글씨 안에 이런 패턴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올록볼록한 이런 느낌을 어떻게 내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선은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프림이었죠? 스프림. 스프림템. 자, 여기서. 우선 글씨를 휘게 하는 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컨트롤 l t 를 눌러서 그냥 이 부분 클릭해주시고, 아치로 돼 있죠? 50%.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 특정 원에 맞춰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을 그려주시는 후에 거기 에 일일이 맞추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좀 귀찮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채워 놓고서 글씨를 한자 한자 지우고 뭐 이렇게 틀어 가지고 맞추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엄청 귀찮아요 이런 방법을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이걸 언제나 맞추고 있어요 뭐 정확한 디자인이 필요한 거라고 하면 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상 폰트를 잘안 써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진에 글씨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튼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아까 처음에 했던 어디갔지? 여기 있다 이게 있습니다 아치 여기서 마이너스 50을 해주시게 되면 반대로 되고, 100까지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근데 이게 좀안 좋은 게, 많이 휘어요. 이렇게. 아이좀 늘려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아까 우선 보죠. 이렇게 하시려면 뭐 한자 한자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만큼 써서 약간, 휘게 하고 요만큼 써서 약간 휘게 하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스프레임 했으니까 아 따로 해야 되지 팀 스프레임을 여기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 한 20% 20% 너무 조금인가 30%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고, 팀도, 마찬가지. 얘도 30. 해서, 뭐,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겠죠.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글씨 안에, 그,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뭐, 패턴 같은 걸 넣는 거는 더 쉬워요. 어디 갔어, 스프레 팁? 음, 여기 있죠. 스프레임. 크게. 해주시고, 일반적인 패턴을 넣으셔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까지 꺼놨는데, 어디 갔어, 이게 왜, 왜 이게 나와? 이거 말고, 패턴. 나무. 그냥 이렇게 돼요. 엄청 쉽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글씨가 바뀌나? 딩 바뀌네요. 예,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패턴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이거 말고 나는 여기다가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실 때에는 우선 좀 키워놓고 아 여기 로 돌아갈 걸. 아. 사진을 하나 불러오세요. 여기다가 좀불러오시고 아니 뭐나 이걸 그냥 위에 올려놔야지 뭐나. 이 상태에서 ALT키 그럼 사진이 요 글씨 써 있는 데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옮길 수도 있죠 네. 굉장히 쉽죠 이거 말고 하나 더 물어보셨던 게뭐그 그림자 가지고 뭐 볼록해 보이는 그 거였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 FX에 들어가셔서 우선은 안쪽에 그림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너 섀도우. 그림자가 생기죠? 그리고, 바깥에, 반짝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우터 글로우를 넣으시게 되면, 지금 흰색에서 잘안 보이는데, 뒷배경을 좀 바꿔볼게요. 어우, 눈 아파. 회색으로 해야지. 아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에펙스. 랜딩 옵션에 들어가셔서 우선 안쪽 그림자 넣어주고 바깥쪽에 빛나는 걸 살짝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가지고 약간의 외곽선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에서 뭐 이런 선 같은 이 수치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 주시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걷은 것들이 가능해지죠 마찬가지 아웃터글로우도 스크린에서 뭐 오파시티를 많이 높여주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외곽선이 확 보이게 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씩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새는 3D 글자도 쓸수 있더라고요 저는 패턴에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똑같이 스 프레임 써주시고 저선좀잘 보이게 키워서 여기 보시면 3D가 있어요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뭐 위치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도 있죠 빛이 어디서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프리셋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참조를 해 가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적용을 시키려면 아무거나 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약간 좀 거칠어요 부드럽게 하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잘안 써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서 3리 글씨를 좀더 부드럽게 쓰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라고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안 쓰는 건 몰라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